<Auf losharma> <inaudible> 아야 <아침> <Wha> <Luis> <acadacht> 어나 이거 만질 수가 없어 을 이대로 일단 갈까? 어, 어떡해? 야 <웃음> 캔들입니다. <웃음> 캔들 밑에 깔려 있는 거 빼야 돼. 어. <웃음> 엎드리세요 그렇지. 막왜그으냐고 g o o 아왜 그랬어. 왜, 왜, 왜 그랬어. 왜 그랬냐고. <웃음> 지금 그귀 옆에 이쪽은 좀 괜찮은데 이쪽이 냄새가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? 내일 한번 다시 씻어야 될것 같아요 하... 이쪽이 저왜안 빠지지? 왜 이쪽이 안 빠지는 거지? 왜 냄새 가안 빠지지? 예, 감사합니다, 예, 감사합니다. 7,000원 네 그러면 은 4,000원, 3,000원 이렇게 할까요? 흑봉이 약간 번벅하는 그런 좋은 거 아니에요? 근데 똥 얘기를 해 보려가지고 <웃음> 근데 약간 근데 좋은 느낌이죠? 그렇죠 <웃음> 근데 좀 2등이나 3등 될거 같아요 먹어버려가지고 아, 등아 그래요?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네, 네, 네.